들리어 있어요 네, 가 어, 누군가가 아기 염소와 아닌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네 자, 오늘 아기 염소 부르는 날이야 알죠, 여러분? 네! 네. 자, 다시 그럼 선생님과 똑같이 잘 따라 불러봐요 네! 할게 <목소리도> 없어요